<웃음> 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 개같은 거. <웃음>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하수인도 안녕 안녕 공격력이 400이야 안녕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야 잠깐만 이거 못낸거 아니지 못낸거 아니지 됐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야, 너도 잘 컸지만 형한테는 안 된다, 야. 너도 최선을 다 했어. 안녕, 안녕. <목소리> 안녕, 안녕. 혈석먹였으면 먹인 거지 뭐. 쥐때만 터뜨려도 이득이야. 쥐나 그런 거만 터뜨려. 예, 네, 쥐때터트리는 걸로 끝났죠? 끝났어요, 이거. 정매 없어 얘가 이게 쥐때로 무한 무한 점핑이 돼야 되는데 쥐떼 죽으면 끝났죠 850향 레전드네 하하 <웃음> 2000 <웃음> 2000 이지랄 <웃음> 가데네 상상. 어차피 안될것 같긴 한데 뭐. 오케이. 잔다이스도 보내 주고요. 비용 비용. 맞죠? 나눠서 공격할까 봐. 운명과 행운. 뱅! 아디나 아뮬! 바이리 바이리 안녕 모듈! 컴! 이게 이게 최선인 듯? 오, 만내 생각보다 천보요 여기서 천보뇨 아 천보 발렸네 몰래 알롤레 천보 까버리고 치고 천보 발린거 바로 삐용 삐용 붙투님붙투님 나아져서 천보 빼주고 아 리븐이 쳤네 엘리자오썸오 awesome. 기름 러버 오 니온을 시험하는구나 컷오 앵모족주요 <웃음> <선장님과 세례들이는> 승리를... <웃음> <웃음> 아씨, 개웃기네. 포자, 포자, 포자 필요해. 포자. 진짜 뭐안 나오나? 오케이, 포자. 효율적인 운영을 일시는요 얘가 절대로 없는데. 줄로? 줄로. 아. 아, 근데, 아, 이거, 나, 내, 내기이 이게, 이, 미 문이 다 봤는데, 사람들이? 왜 봤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봐버렸어. 아, 이거 우승은 못하겠다. 이제 리본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죠. 2만, 2만 체력 이미 돼서. 근데, 쓰고 싶어. 이게, 낭만이란 게 있잖아. 리본은, 리본 나오면 그 쓰자. 필요 없긴 한데. 그냥 쓰고 싶어. 아, 내덱 이미, 아, 이미 유명해졌어. 어떡해. 숭, 숭, 숭, 숭, 숭, 숭, 이 슝,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진짜 너무 재밌게 만들었다 전장. 어, 즈거. 어패도면 좋았다. 내거든요. 막히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개웃기네 근데 얘가 히드라 쓰면 어떻게 되지? 히드라 선타 치면은 히드라 절대 안 쓴다는 거 생각하고 내줬스 그냥 뒤로 뺐는데 그럼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히드라 쓰면은 안템 주가